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누아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1912년도에 출시되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시계인데요 그 당시에 동그란 시계만 나오던 시장에 하나의 파란을 일으켰던 제품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가죽이구요 이렇게 D 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티의 뒷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핑크골드입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31.6 위쪽에서 아래쪽 그리고 양옆이 24.6 그리고 두께는 8.21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박혀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에 보시면 브루리언컷 다이아몬드가 무려 40개가 박혀있는데요. 깨알 장식을 보면 이쪽에 크라운 쪽에 하나, 둘, 셋, 작게 세개가 이렇게 나란히 장식이 되어있고요. 까르트의 특징이 이렇게 블루엔스가 버클 또한 18K 로즈골드이고요. 이렇게 디버클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런식으로 각인이 있고요 AU750 까르띠에 여러가지 스위스메이트 이렇게 써있네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까르띠에 각인있고요 아주 좀 심플한 편입니다 왜냐면 쿼츠이고 방수는 30m 약 생활 방수 정도 되는 제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음, 현재 사각형의 펜서 제품과 더불어 인기가 많이 있는 까르띠의 베누아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